는다한채아, 차세찌, 니살 나이 차이, 차범근 사업톱. 배우 한채아와 차범근, 전국가대표 축구 감독의 아들 차세찌의 결혼식 날짜가 5월 6일로 잡혔다. 지난해 3월부터 공개 열애중인 한채아와 차세찌는 지난 8일 결혼 발표를 했고 결혼식 날짜도 확정했다.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객 100여명만 초대, 조용하게 예식을 올릴 예정이다. 한채아 측은 한채아가 소중한 만남을 이어온 차세찌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. 며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하 속에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 한편 한채아의 남편이 될차세지는 차범근의 자함으로 아버지의 축구 사업 등의 일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. <목소리> <목소리>